제가 딥치즈버거랑 불사이버거를 시켜서 이거 두 개를 반반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칼 들고 온 거구나 응난 너무 칼을 들고 오면서 아, 아, 아 예쁘네 <웃음> 예쁘옷 입고 왔네? 막 이면서 <웃음> 뭔가 했네 두 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딥치즈버거를 먹겠습니다 감자튀김 하나씩 먹으면 되고 이거는 나눠먹으면 돼 짜잔 음 음, 맛있다 치즈맛 겁나 진하네요 한명 어. 더 오기로 했어요? <웃음> 아니 저희거예요저희야음쪽 <웃음> 맛있다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던데? 음. 만두랑 떡이랑 김말인데 김말이도 엄청 맛있어 패티가 진짜 두꺼운게 좋아요 맘소터치는맘소터치맘소터치 <웃음> <맘서> <웃음> 맛있지? 음. 맥도날드 슈비버거가 맛있다 슈비버거! 맛있다. 진짜? 나 네, 근데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던데 그 지점이 잘못 만든 곳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맘스터치는 남친하고 가서는 안될 곳이란걸? 남친이랑 가도 돼요 시원시원하게 먹는 곳 그러면 어? 잘 먹네 허, 어? 예뻐 사랑스러워 이렇게 할거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음. 먹었는데 어, 야넌왜 이렇게 다 묻히고 먹냐? 이러면 그 사람이 해야겠 음. 응데 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니까 먹는 음, 뭐 음, 모습 음.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맞아 어제 파스타를 어찌나 맛있게 싹싹 긁어 먹는지 야 음. 계속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희가 엄마 미소로 본다고 누군 사귀신가요? 네 사귄지 오래됐어요 저희 언니 요즘 썸 판다 말고 다른 말하는거 알아요? 모르죠? 뭐라고 하는데? 음. 삼기다 삼기다고? 뭘 삼겨? <웃음> <웃음> 삼기는게 아니라 응 음. 삼긴다고 삼기다는 게 무슨 말인데? 삼기기 전 단계라서 삼기다라고 한대요 요즘에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섬기다는 말을 진짜 써본데 농담 아니라? 삼기다 섬기는 <웃음> 게 아니라 삼기다라고요 뭘 자꾸 섬겨 뭐? <웃음> 불사이버거 먹겠습니다 응, 이거 너한테 맵겠다 응. 나 매운 거 이제 좀잘 먹어 나한테도 매운데? 아, 매운데 진짜? 응다 먹고 얘기해 응 매울 때 골라 먹으면 더 매운데 아 <웃음> 평온하네? 응, 맛있어 불닭정도 매운 거 같아요 응 와... 아, 확분하다 아, 매워 <웃음> 아, 매워 그냥 내가 이정도 매운데 네가 안매울리가 없어 아이 술아퍼 <웃음> 이것도 맵네 그래서 이게 매우니까 지금 이걸 못먹겠어 이게 너무 맛있는데 이떡 진짜 맛있다 만두 못먹어봤어 엄청 작은 미니만두 음 근데 맘스터치 딥치즈버거는 진짜 맛있대요 딥치즈 하나 다 먹으면 좀 느끼할 것 같죠? 아, 내가 딥치즈 먹고 이거 먹으면 돼음 불을 하나 꺼도 해녀님은 여전히 하야심 얘는 얼마나 하얘냐면 제가 저번에 여름에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날 햇빛이 진짜 쨍쨍 했는데저 멀리서 오는데 너무 하얘서 빛이 반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얼굴의 형태에 약간 빛이 살짝 이렇게 있는 아우라가 있는? 빛을 반사하면서 오더라고요 하얀피부 부엌담 타고난 거야 동생도 하얘요 해녀가 해녀 해뇨 동생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때다이어티비 행사 갔을 때 처음으로 해녀 동생이라는 가게를 간 거예요. 근데 가게에서 보는데 처음 보는데 동생을 진짜 친숙한 거예요. 웃을 때나 뭐할때다그 얼굴에 해녀가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나랑 <웃음> 내 동생의 얼굴밖 <얼굴만큼>. 극혐. <웃음> 어, 너무 싫어. <웃음> 어, 너무 싫어. 그리고 뭐야? 언니랑 내 동생이랑 <웃음> <웃음> 바꿔왔는데 언니 <웃음> <웃음> 이거 우리가 뭔가 남자 무당 같다고 <웃음> 되게 <용한> 선생님 <웃음> 영화 선생님 <웃음> 같다고 <웃음> 그리고 나랑 언니랑 바꾼 거 <웃음> 겁나 웃겨 <웃음> 김말이 너무 맛있어 난떡 만두는 그냥 소쏘 예? 아닌데 김말이가 어. 소소인데 김말이 맛있는데 자꾸 김마... <웃음> 아, 궁금해요 김말이 소소 떡 1등, 만두 2등, 김말이 아니야 김말이랑 떡이랑 공동 1등 no. 만두는 소스 나 원래 김말이 안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너의 기준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 <웃음> 만두는 원래 좋아하잖아 만두 좋아하죠 이런 떡 좋아하잖아 좋아요 김말은 안좋아하잖아 안좋아하아 <웃음> <웃음> 근데 입맛이 안맞는 사이가 더 좋아요 그런 사이가 서로 안 빼서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거 먹으면 되거든 매워 뭐어 <웃음> 배부르다 이제 배부르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딱 부을거같아 아이스크림 먹으러가자 저희 가는 그 카페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세종류가 있는데 세개다 맛있어요 <웃음> 진짜 <웃음> 또, 그 신났네, 또 신났네 또그 신났네 얘기하면서 또 다리 겁나 흔들고 있어 이렇게 까딱까딱 까딱 <웃음> 신나면 이렇게 흔들거든요 뭔가 항상 그런 거 캐치해가지고 얘기해요 상상하면서 신나면은 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까딱 하는 버릇이 있는데 몸은 보면는 그런 걸 봐요 별난바가 아직 나와요? 별난바 별남바가... 좋아해요? 옛날에 좀 좋아했지 지금은요? 안 좋아해 왜안 좋아해요? 너무 달아 말란 바 겉에는 커피 마시고 그 안에는 초코 마시고 음. 그 다음에 사탕이 있잖아 음 근데 초코 때부터 겁나 달아요 초코? 아 엔초 같은 그런 것들 엄청 달잖아 왜? <웃음> <웃음> 엔초 얘기하자마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벌써 초코 한입 다먹음 <웃음> 너무 달아서 그거 별로 엔초 협버를 멈춰 추그한 번씩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구나 응 어. 음. 음. <웃음> 어 왠지 말 안하면 더빙 하고싶어 너 <웃음> 빨리 가나 삐졌어 부잉 감동 먹었어 너무 재밌잖아 <웃음> 아나 정말 정신 못차리겠어 아 진짜 나 으악 <웃음> 아, 아, 어 <흘렀어>? 진짜 <웃음> 나 더빙 존나 잘하는데 얘만 있으면 진짜 말려요 나손다 찐득찐득하네 방금 거의 한국에 한 8년 사는 외국인 아니에요? 하! 아, 손 친득친득하네? 아, 친하. <웃음> 친하게 치는. 저거 왜안 읽어요? 빨리 읽어요. <웃음> 조금 예민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목소리도 너무 좋고 예쁘신데 혹시 천국에서 떨어지신건가요? 아니면 저쪽으로 내려오신건가요? 아바마마께서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한다고 저에게 잠시 여행을 다녀오라 하셨습니다 자 아, 내친자식이네 <웃음> 그런거였나? 아, 아, 내친자식이네 나한텐 그렇게 말씀 안하셨는데? 아이고 어리숙한 것 아이스크림 먹으러 안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갈까? 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 빨리 선물 줘야 돼. 여기 뿅! 주머니에 있는거 어? 어디갔지? 나도 나도 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 짠. <웃음>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뿅!